날때 15줄을 50cm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사리때한줄 풀어서 미리 옆에다가 놔둬 줄거예요 이제 날때 한쪽 끝을 맞추고 반을 접어서 양쪽 끝을 맞춰줍니다 중심 지점을 잡고 세로로 네줄그 다음 가로로 세줄날 때는 꼬여지지 않도록 나란히 놓아둡니다. 그 다음 그 위로 사살때 대각선으로 네줄씩 주세요. 이렇게 쌀밑자 바닥이 완성되었으면 사리대로 고정시켜 볼게요. 여기 보이는 세줄 위쪽으로, 세줄 위로 가져가서 이세 줄을 네 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가로로 있는 세줄 위쪽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대각선으로 꺾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위로 한번그 다음 아래로 한번 그 다음에 이사리때랑 지금 3줄 날때를 같이 아래 바닥에 두고 하셔도 됩니다. 아래 그 다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가 완성되었는데, 한 바퀴 돌려주고 나서 얘네들을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당겨주고, 쭉 당겨서 공간을 줄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에 두고 하시면 좀더 쉽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끼 돌리기를 3번 해주세요. 사리대를 움직이기보다 지금 날때 바닥을 빌려가면서 엮어주면 좀더 쉽게 사리대가 꼬이지 않게 엮어줄 수 있어요. 여기 처음 꺾어준 시작 지점까지 와서 반대 방향으로 사리대를 꺾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바퀴 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번엔 중심 지점을 확인해 볼게요 마주보는 날대를 위로 올려서 끝을 맞춰줍니다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오차가 생겼으면 이렇게 한 줄씩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중심 지점을 맞춰주었으면 이제부터 2줄 1조 막역기를 해볼거예요 여기 시작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날때 아래로 사리때가 와있으니까 이번에는 위로 먼저 2줄 만들고 아래로 위로 두줄 아래로 한조한조 한조 천천히 엮어주세요. 처음 걸어둔 사리대가 보이면 맥기 돌리기 한 부분까지 일자로 잘라줍니다. 계속해서 위로 아래로 방향은 반복되지 않도록 속으로 위아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엮어주세요 악역기 지름 7cm까지 엮어주세요 자, 여기서 공간이 좁아서 사리대가 잘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사리대를 당기면 안 되고, 사리대를 날때 사이에 꼭 눌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리대를 당겨버리면 틈이 없이 엮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사리대는 되도록 당기지 않고, 날 때, 사이에서 꾹 눌러주면서 엮어줍니다. 날대를 중심으로 뒤쪽을 먼저 꾹 누르고 밀린 살이 때도 꾹 눌러줍니다. 날대를 V자로 충분히 벌려주면서 사리대를 꾹꾹 눌러서 엮어주세요 계속해서 지름 7cm까지 엮어볼게요 시작 지점까지 지름 7cm 엮어주었으면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중심을 꽂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만든 후두줄 꼬아 엮기로 날대를 고정시켜 볼 건데요. 새로운 사리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이 날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줄과 엮기는 시작하는 날대의 앞뒤로 사리대가 걸쳐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앞쪽에 사리대를 걸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작하는 날대를 중심으로 사리대가 앞뒤로 걸어져 있죠? 여기서 앞쪽에 있는 사리대를 비어 있는 날대 사이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앞쪽에 있는 사리대를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쪽에 있는 사리대를 다음 칸에 비어 있는 날대 사이로 보내줍니다. 엮어준 두줄과 엮기는 아래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틈이 없도록 엮어주세요. 길이가 부족한 사리대는 날대 아래쪽에서 이어 엮기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에 있는 사리대를 다음 칸 날대로 보내주세요 두줄 꼬아 엮기 한줄 해줍니다 이 날때가 시작 날때였으니까 날때 뒤쪽 날때까지 두줄 꼬아 엮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날때 앞뒤로 걸쳐있는 사리때 중에 뒤쪽에 있는 날때 뒤에 있는 사리때를 잘라주세요 두줄과 엮기에서부터 2.5cm 완성해주세요 사리떼끼리의 틈이 없도록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엮어주세요 기울기를 조금 좁혀주고 싶을 때는 사리대를 살짝 당겨보면 날대들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기울기를 맞춰 가면서 엮어 올라갑니다 안으로 모으기보다는 밖으로 퍼져 있는 방울을 만드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위아래 반복되는 구간 없이 잘 확인하면서 엮어주세요 엮기는 날때 아래쪽에서 해줍니다 두줄과아기에서부터 2.5cm 완성해주세요. 높이가 2.5cm까지 되었으면 날때 뒤 시작 지점에서 잘라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기준 날때를 정하고 위로 아래로 다음 날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보면서 날때는 바깥으로 빼내어주세요 처음 구부려진 날때는 바구니와 날때 사이에 공간을 1cm 정도 둡니다 뒤쪽에 날때들이 이쪽으로 엮어져 들어올 거예요 이번엔 다음 날때 다음 날때는 이전에 날때 위에 붙여가면서 엮어주세요 위로 아래로 밖으로 나오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밖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엮어주세요 날때들은 너무 딸려오지 않도록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서 엮어줍니다 위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위로 한번 다음 날때 아래로 한번 그 다음 밖으로 빼내주세요 방법으로 남은 날 날대, 때, 다음 날 때는 처음 시작한 날 때겠죠? 위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 날 때, 여기 기둥을 보면은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위로 한번, 그 다음 이날때 아래로. 날때 아래로 닫다가 밖으로 빼내어줍니다. 날때는 꼬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살짝 눌러서 붙여줄게요. 틈이 없도록 밀어줍니다. 음. 살짝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조금씩 더 당겨서 이 퍼져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게 해줄 거예요. 살짝씩 당겨주세요. 이제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 날대들을 서로 엮어줄 거예요. 다음 날때 위로 한번 보내고 그다음 아래로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로 한번 보고 아래로 한번 보내고 그다음 바로 보이는 여기 기둥이 날때 앞에 있죠 눈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줄거예요 넣어주는 곳은 위쪽에 있는 여기 구멍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날때가 나란히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 다음 구멍이어야겠죠? 여기로 보내주고. 다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리를 조금 더잘 찾을 수 있게 이 날대를 엮어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구멍이 조금 더잘 보여요. 한번 아래로 한번 보내고 이렇게 날대를 꺾어주면 여기 자리가 보이죠? 이제 날때 두조가 남았는데요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위로 한번 맞죠? 자, 여기서 맨 처음 시작한 날때죠 얘를 당겨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위로 한번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야 되니까 아래로 한번 보내주고 얘를 보면 좀더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얘 다음에 여기 구멍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다음 마지막 날 때도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위로 한번그 다음 날 때는 지금 이날 때겠죠. 위로 한번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여기 남아있죠? 구멍으로 날때 끝을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완성되었고요. 살짝씩 당겨주면서 무늬의 틈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날대들을 정리해 줄 건데요 이 무늬의 높이에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쪽에 걸쳐 있는 사리때는이날대 기둥에 걸쳐지게끔 사선으로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짜잔!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크기로 하나 더 완성해 주세요 같은 사이즈로 두 개의 반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반원을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 2mm의 피등을 준비해 주시고 중앙에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피등으로 다른 쪽 반원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리를 찾아서 끼워 넣어 줄게요. 중앙의 공간에 한 쪽씩 끼워주세요. 자리를 맞추고 세번 정도 감아주면 됩니다. 하면 좀더 쉽겠죠? 꽉 묶어줄 필요 없이 약간 헐렁하게 고정시켜주세요. 많이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세 바퀴 감아주었으면 남아있는 피는 또 안으로 넣어줄게요. 확인해주고 그 다음 열어서 피등을 두번 묶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물은 피등이 부러지지 않게 많이 뿌려주세요. 사용 전 미리 물에 담궈 주시면 됩니다. 한번 두번 고정되게 묶어주세요. 발라줍니다. 이번에는 끈으로 입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남아있는 피등을 걸어줍니다. 고정시켜준 피든과 마주보는 곳 지점을 찾아서 끼워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무늬의 중앙에 끼워 넣어주세요. 다른 쪽 원형에도 자리를 찾아주세요. 우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쭉 당겨서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저는 사쉐 파우치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벌려서 안에다가 넣어주면. 기 주머니가 완성됩니다.